국민의힘 송언석 의원회 23인이 일기 신도시를 질서 입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알려져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회 23인이 발의했는데요 지난 3월 24일 날 발의가 됐습니다 이 특별법안은 일기 음 신도시와 같은 전국의 계획도시를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어 전국의 계획도시 등이 음 주거 기능에 비해서 자족 기능이 미비하고 광역 교통망이 충분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어 있고요. 어, 도시 조성 후에 20년에서 30년 일기 신도시는 이제 90년대 초반에 조성이 됐으니까 30년이 이제 지나는 거죠.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건축물 안전이나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획도시들이 일시에 대규모로 지어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심및 주거환경정비법 우리가 도정법이라고 하죠 이 법체계 하에서 넓은 지역에 이런 정비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특별하게 법을 만들어서 정비사업을 진행하자라는 게 취지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올해 2월달에 정부에서 발표했었죠 음, 정부에서도 이렇게 계획도시들을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큰 틀을 발표했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발표했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이미 기존의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주요 내용만 요약해보자면 음, 특별법 적용 대상은 이렇게 노후 계획 도시입니다. 어, 1기 2기 신도시 그래서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등이 해당이 되고요. 어, 추진 체계를 보니까 기본 방침을 세우고 기본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특별 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시키는 거고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각종 혜택을 받죠. 어, 특례 및 지원을 보니까 음, 재건축 안전진단 이 기준도 완화시켜주고 아니면 면제까지도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종상향이라고 하는데 토지용도, 용도지역을 변경시켜서 올려줘서 용적률도 올려주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최대 용적률이 500%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말로 나오는 거죠 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최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거고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세대수를 더 늘려주겠다라는 거고 사업 절차도 단축을 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혜택을 준 만큼 당연히 이익이 더 발생하는 거니까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하겠다라는 거죠 아마 이제 기반시설 재투자 활용 목적으로 환세 갈 거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음, 이번 특별법안을 발의할 때 지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담겨있진 않습니다 음, 1조부터 38조까지 되어 있는데요 특별법안이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습니다만 음, 용도 지역을 변경시킬 수 있는 총상향 부분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풀어줄 수 있는 건축법, 레모델링,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주택법, 이런 관련 법들에서 특례를 적용하겠다, 풀어주겠다라는 큰 틀만 담겨 있었습니다. 때문에 음, 세부적인 특례 내용이나 수치, 그리고 개발 이익이 발생한 만큼 초과 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해갈 텐데 어떤 방식으로 환수해 갈지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시행령에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음, 그리고 현재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일기 신도시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직접 방문하고 있는데 그 다섯 곳을 다 다녀오고 나서 필요한 것들, 문제점들 시민들이 바라는 것들, 이것들 담아가지고 특별법에 추가하거나 시행령에 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현장 방문은 지난 21일 날 일산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26일 어제였습니다. 군포 3번 지역을 다녀왔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저도 참석해서 먼발치에서나마 장관님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현장을 봤었는데요 현장 다니기 전에 주민 간담회에서 3분 지역의 각 아파트 단지 노후된 아파트 단지를 대표하는 분들의 어떤 것들이 불편하고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을 바라는지 장관님과 그리고 LH 사장 그리고 군포시장 이렇게 세 분이서 정말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바라는 점들을 100% 다 충족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담아서 정비를 하겠다 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곳들은 부천, 중동, 평촌 성남, 분당 이렇게 세곳 남아 있는데요 이세 곳도 일정을 잡아서 현장 방문하고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도 듣고 또그 불편한 점들을 직접 아파트 단지를 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할 거니까요 음,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 이렇게 중동이나 평촌이나 분당에 어,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불편한 점들을 주민 간담회 때꼭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것, 문제점 그리고 바라는 것, 이걸 피력하셔가지고 어쨌든 장관님께서 100% 다 충족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의견 수렴해서 어, 특별법이나 이런 시행령에 담아가지고. 어, 정비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으니까 최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 특별법이 이제 음,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될지는 지켜봐야겠죠 또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어쨌든 여야가 잘 협치해가지고 일기 어, 신도시 이렇게 노후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 여러분이 불편한 점을 없애고 좀 살기 좋은 아파트로 정비사업이